안녕하세요 스페로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크 플라이어 입니다 보시면 스페로와 스페로 플러스 제품이 있습니다 플러스는 스페로 제품 중에 최상위 등급을 얘기합니다 왜 플러스 인 제품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스페로 제품은 일반 타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잡아주는 곳이 새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제품은 그물 모양으로 특수 가공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여기를 보시면은 작은 홈이 나 있는데 이곳으로 이렇게 전선이나 철사 등을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제품은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 같이 쉽게 잡을 수 없을 뿐더러 큰 힘을 주면은 이렇게 쉽게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제품은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른,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무게가 20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이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제품은 그물망 모양으로 특수 가공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물건을 잡고 들어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페로 코리아 였습니다